주무요이러지마 안녕하세요 배우 박성현입니다 여보세요. 아 저는 꽃피면 달 생각하고 해서 강산 막산 역을 맡고 있습니다 1인 2역이죠 그래서 두 명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 배우들은 보통 이런 역할 굉장히 해보고 싶어 하는데 할수 있게 돼서 되게 좋다 이런 기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뭐 힘들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아 촬영 중에? 아그 백신 맞잖아요 백신 백신을 맞았는데 그날 촬영이 있어서 갔는데 강산이 액션 씬이 있어가지고 백신 아픈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액션 하느라고 아픈 거를 모르고 그냥 아, 이거, 아 이거보다 더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는데 혜수가 되게 기뻐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혜수가 춤을 생각보다 엄청 뭐랄까 잘, 잘 췄다고 해야 되나 엄청 재밌게 막 미친 사람처럼 쳐가지고 그 테이크를 막 장구도 치고 그 박자 장단 있는대로 갔다가 그 무음으로도 가는데 한 20초 정도를 혼자 너무 행복하게 춤을 추는 걸한 20테이크 넘게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행복하게 찍었 나는 좀 신기했어 그렇게 무반주로 그렇게 춤을 추는 사람을 처음 봐가지고 <웃음> <이거는> <웃음> 뭐, 뭐 웃긴 에피소드인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해수는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사람이 한 100명이 넘는 거기에서도 무반주에 춤을 그렇게 막 아무도 없는 것처럼 췄는데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아, 그게 이번에 현장 가서 좀 새로웠던 건데 저한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막산 같은 게 제가 잡은 막산이가 좀 단순하기도 하고 누구, 사람들은 뭔가 바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평소에도 그렇게 완전 지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계속 굴리면서 어떤 거를 볼때 단순하게 보려고 노력을 계속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랑 성향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아서 내가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거기서 많이 꺼내가지고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바보처럼 연기해야 될줄 알았는데 그냥 나로 하니까 그냥 바보 같아가지고 <웃음> 금주령 아 저는 술을 잘 먹는 게 아니라서 사람들하고 좀 놀려고 수단으로 좀 쓰는데 그래서 더더욱 금주령이 내려지면 안될것 같아 엄청 외로워질 것 같아 금주령이 내려지면 인생이 엄청 외로워질 것 같고 나는 안 먹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금주령이 내려지면 안될것 같아 분위기는 포기 못 한다. 아, 그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 수는 없어도 되는데. 근데 <웃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고피면 다시 생각하고 촬영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 방송으로 보실 텐데 저는 대부분 봤을 때더 너무나도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막산이 강산이도 재미있는 포인트로 생각하시고 잘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승인형이 아마 처음 나다고1 0 0 넘은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꽃피면 다시 생각하고 해서 어, 강해수역을 맡은 배우 배율왕입니다반갑습니다 아, 여러 명이 있나봐요 어. 네, 제 역할은요 어, 강해수라는 역할이고요 어, 주인공 강로서의 오빠고 마음은 착하지만 어, 하는 일은 잘 안되고 머리가 그렇게 비장하진 않지만 그래서 항상 동생을 생각하고 어, 동생을 위해서 어, 살고 있는 착하지만 바보같은 그런 오빠로 나옵니다. 아 원래 그 막산역으로 나온 박상현 배우랑 회사 들어오면서 조금 친해졌었는데 작품을 하면서 또 많이 친해졌어요. 얘기도 많이 하고 시소드라고할 것까지는 없고 어, 드라마를 하다 보면 우리가 대기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기 타면서 성현이 형이랑 이런저런 얘기, 사는 얘기 많이 나눴던것 같아요.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춤을 췄다고요? 네. 춤춤춤춤 어, 적이 없네요. <웃음> 작품 중에 춤추는 장면이긴 했는데 그게 뭐 저는 역할에 충실했고.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뭐 제가 기억에 남는 막산의 느낌은 막산도 이제 1인 2역이잖아요. 강산과 막산, 강산 굉장히 근엄하고 무식하고, 막산은 약간 허점이 있고, 약간 착하고 바보하고, 근데 그 역할에서 못 빠져 나오는 그런 평소에도 자꾸 지금도 바보, 지금 우승전이 중에 바보예요. 친해 서 그래 체어로. 이건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친해서 그리고 되게 착해요 형이 너무 순수하고 그래서 아유 이렇게 순수한 사람. 형 음, 까만데? 요통 보정을 한다고? 아니, 아니 나, 우리 진짜... 다 멍청하 밥 보일 이게... 필요 는 없잖아. 찍힌다고 그랬어. 이게 난, 난, 안 먹는다. 밥 보일 필요 없는데? 카메라 어쩔 수. 너무 좋아해요 제가 저 형을 너무 좋아하고 형도 저를 너무 잘 챙겨주시고. 뭐 가족을 생각한다할거 가족을 생각하고 저도 실제로도 제가 장남이고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그래서 연기할 때 해리 배우한테 뭔가 뭐 챙겨주고 뭐 이렇게 뭐 따스하게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좀 평소에 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올 뻔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현 상황이 우리가 이제 당연히 따라야 되고 방역지침에 따라돼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금주령이나 금주령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면서 항상 있는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금주령 완전이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가 마음껏 친구도 만나고 즐기면서 살수 있도록 우리가 방역지침도 계속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촬영을 한 7개월, 6개월 정도 한거 같은데 이제 어느덧 끝이 왔습니다. 너무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이제 좀 아쉬움도 이제 좀 들고 이러는데 어, 방송을 봐야겠지만 정말 재밌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재밌게 너무 촬영했고 현장에서 뭐 당연히 힘든 점도 있었고 즐거웠던 때도 있었지만 이런 게 어, 작품에 잘 담겼으면 좋겠고 저도 본방을 통해 감사하니다사차렬 쉬운 게없는을 들어와서. 왜 계속 찍는지 모르겠지만. 열심 하겠습니다. 형, <웃음> 페이 많이 다 <웃음> <웃음> 월급 좀이루어주 <올리지요>. 부탁드립니다 <웃음>